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96 러블레더 기억해주는 사랑 기억해주는 사랑 This is my body given for you eat it in my memory This is my body given for you eat it in my memory 누가복음 루크죠 22장 19절 말씀 어... 요번에 인터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음,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96번째 러블레터로 할지 어, 그 사이에 또 굉장히 추웠었죠. 뭐 여러가지 저도 일이 있었는데 어, 그렇죠. 예. 아, 그렇죠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예. 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 이제 운영하는 카페가 층고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냉난방이 이 냉난방 그런 기어뭐 그런 거를 풀 가동해도 사실 여름에 굉장히 시원하고 겨울에 굉장히 따뜻하고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굉장히 기록적으로 추운 날 수도를 이렇게 열어 놓고 퇴근을 했는데 역시 이제 한쪽이 얼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행히 오늘 날씨가 확 풀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언 수도가 이제 뜨거운 물좀 붓고 이러니까 바로 나와서 다행히 뭐 실내니까 실외는 아니니까 어, 사람을 부르지 않아도 됐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또 있었네요 아... 그예 오늘 제목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억해주는 사랑이라는 제목 음, 또 오늘 누가복음 22장 19절은 역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상당히 익숙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어, 하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주,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어, 그 몸과 그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몸이 뭐 창에 찔리시고 어, 제가 다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예, 손발에 큰 못이 박히시고 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한의 어, 고통과 멸시에 해당하는 억울한 죽음을 죽으셨죠. 어그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위해서 어그 영광의 자리를 내려오셔서 음, 영어로 스텝 다운이란 표현 이 있는데 어 정말 스텝 다운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는 그 사랑이죠. 어, 그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어,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어떻게 보면 주식이죠. 빵을 떼시고 어, 또 당시에 이렇게 음료수처럼 마셨다고 전해지는 포도주를 어, 주시면서 음, 이거는 나의 몸이니까 This is my body given for you. 너희를 위해서 뭐 영어적인 이제 약간 수태적으로 쓰였네요. 과거 분사가. 그래서 어 너희를 위해서 주어지는 나의 몸이니까 어뭐 m 말 m 메모리를 나의 기억 안에 서라고 이내 어떤 아니라는 뜻으로 해도 되겠고요. 또그 m 말 m 메모리는 더메시지라는 번역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거의 교과서처럼 보는 CV에서는 이 부분이 eat this as a way of remembering as a way of remembering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억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이것을 먹어라 그래서 인이 어떤 방법으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in my memory를 나를, 나에 대한 기억으로 이것을 먹으라고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기는 하네요. eat it in my memory 어,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이런 중요한 부분을 아직 제가 러블레터에서 다루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전에 했던 거 찾아보니까 43번째 43러블레터가 r d 전도서 12장 Keep your creator in mind while you are young 네가 젊은 동안에 너의 창조주를 마음에 간직해라 기억해라 이전투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어, 기억하라는 Remember라는 단어를 CV 기준으로 제가 검색을 바이블 게이트웨이라는 여러분에게 추천드린 적 있는 저도 이것을 녹음하면서 계속 정기적으로 찾고 있는 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구약 성경 아 신약성경 통틀어서 한 208회 정도 Remember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다 읽지는 못했는데요. 구약에서 신명기 부분 디트라넘이죠. 특히 이제 모세가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내서 이제 광야를 인도해 내시면서 이런 장면들에서 음, 이제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조금 제 시선이 고정이 되게 되었고요 어, 좀 간절하게 들렸어요 예. 계속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어,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기억하라고 어떻게 구원해 냈는지 이런 부분들에 눈이 어, 멈춰졌고요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이 부분은 거의 뭐 클라이막스죠 예. 그래서 제가 208번 검색된 것을 다 읽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어그 기억해 준다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도 누군가 나의 존재를 기억해 준다는 것.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 어, 되도록이면 내가 했던 어떤 잘못된 말, 실수 이런 것보다는 내가 했던 간혹하게 되는 어, 아름다운 말들 좋은 말들 또 내가 했던 착한 행동들 예쁜 행동들 이런 것을 누군가 기억해 줘서 그것을 언급할 때어뭐제 경험에서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것도 우리 추억이라고 하죠. 추억이 존재하려면 어 기억을 해 줘야겠죠. 예, 기억을 해 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추억들이 쌓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뭐 그것이 이성의 관계든 동성의 관계든 뭐 어떤 뭐 다른 일의 관계든 간에 서로를 더 친해지게 되는 그런 어 추억이 쌓이면 그렇게 되겠죠. 어 성경에 보면 아까 그 모세 신명기에서 기억하라는 얘기를 먼저 드렸는데 사실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섭섭함을 토로하십니다. 인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만들고 내가 먹여 살리고 여전히 나의 마음은 정말 너희로 가득한데 너는 희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정말 처절할 정도로 섭섭함을 토로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이어도 이해는 될것 같아요. 뭐 제가 굳이 어 하나님 편을 들자면 하나님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런 기프트 중에 약간 격려하는 어떤 사람들을 보기에 제가 굉장히 차갑게 보인다고 합니다. 차가운 면이 있습니다 예, 신과 사랑에 빠진 그리스지만한명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사실 영어로 draw the line 한국말에도 선다긋는다 선을, 선을 굉장히 사실 잘 긋는 인간이에요 예 저를 겪어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 친한 친구들도 그러더라고요 너무 따뜻한 것 같은데 굉장히 차가운 모습이 있다 뭐 그게 저예요 사실 그런데 음~ 그니제 얘기 하다가 약간 새로 빠졌는데 어~ 어디까지 했었죠 <웃음>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 그럼에도 하여아이러하니 역설적으로 제가 또 이렇게 뭐~ 게 격려하는 또 하나님이 기프트를 좀 주시긴 한것같아요 그래서 거짓말로 막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어떤 좋은 점이 발전, 발견이 되면 제가 진심으로 그런 얘기를 또 해요. 아뭐 당신은 이런 걸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참 이런 능력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면 또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상대방들이. 뭐 사람이 다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자꾸 기억을 우리가 못하고 까먹는 거는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위로가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예, 뭐라 그러지 나중에 천국에 가서 꼭 여쭤보고 싶네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잊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러면 뭐라 그러지? 아 그러면 이 누가 보건 말씀을 얘기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우나 그래서 내가 이 정말 먹을 때마다 떡을 떼고 정말 마실 때마다 너를 위해서 죽은 나의 몸을 기억하라고 한 것이 아니냐 이녀석아 이렇게 <웃음> 얘기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어 진짜 그런 얘기가 선지서에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섭섭하다고 나를 너무나 쉽게 까먹어서 예. 그리고 왜 진짜 너희를 사랑하고 책임질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왜 그러니까 내가 보이지 않기 는 때문에 그,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어, 이렇게 거짓 우상들 너희에게 관심과 어, 거,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너희를 위해서 만든 존재하지 않는 우상들에게 너희 에너지를 쏟느냐 너희 관심을 나한테 줘야 될 관심이 너희가 관심이 잘못된 대로 향해 있다는 거죠. 너희의 사랑과 시간과 돈을 헛되이 낭비하냐고 참 안타깝다고 너희들 너무 한심하다고 어 허치거리라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래서 어, 선지자들이나 프라피스라고 하는 선지자들이나 뭐 신약성경의 뭐 사도들이나 예그 메신저들이죠. 메신저들의 임무는 뭐 저도 저와 또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 사실은 세상을 향한 메신저들이죠. 뭐구치 신학 대학원을 뭐꼭 나와야만 한다고 저는 사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좀더 교육 받고 헌신하고 뭐 그런 목사 선교사 이런 직책이 또 특별한 직책인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메신저들의 그 임무가 어, 세상이 완전히 잊어버린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치루신 희생을 기억하라고 영원한 그분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라고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요즘에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참 교회가 점점 더 이미지가 나빠지고 전도하기가 분명 힘들어지리라 저도 예상합니다. 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실, 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늘 우리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내가 크리스천인 걸 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교회 가는 시간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그리천으로서 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때 어 우리 주변의 측근들은 언젠가는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그럴 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삶의 소망의 이유를 물어볼 때 그 대답을 준비해두라고 하잖아요. 예. 그것도 성경에 보면 이제 특히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 어떻게 설명하게 될지 모를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영신 성경께서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약속되어 있, 있죠. 저도 그런 경험들도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마치 사랑하는 사이에서 어, 사랑하는 상대가 계속 나를 기억해 주기를 우리는 바라잖아요. 좀 희망상은 한 순간도 나를 잊지 말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다. 어. 근데 하나님 이제 그런 마음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어. 예. 그분의 오늘 누가복음 이 성찬식에 관련된 이 사랑의 표현 방식은. 정말 제가 볼 때는 그 누구도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따라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강렬한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럼에도 이것을 또어 정말 건망증에 걸린 우리 인간들은 잊어버리지만 크리스천들조차도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분의 그 희생의 의미가 그 사랑이 정말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지킨 내 몸이다.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 쓸린 나의 피다. 기억해달라고. 꼭 기억해달라고. 예. 인간이 자신을 이렇게까지나 사랑하는 진짜 이 세상과 자신을 만든 주인을 잊어버렸을 때 세상과 다른 인간들 그리고 끝내는 자기 자신까지 이제 망쳐놓고야 만다는 거죠. 그런데 더 역설적인 것은 그게 또다 이유가 있어요. 자기의 논리가 있고 사랑이라는 미, 미, 미명화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그 전도서 오늘 젊은 날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했던 지혜로운 왕 솔로몬의 결론처럼 하나님을 기억 속에서 완전히 빼버린 그런 인간들만의 사랑은 너무나 위태롭고 허무하고 무기력할 때가 많습니다 예, 제가 이것을 미리 타이핑을 하고 지금 녹음하면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 마음은 진심인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능력이 안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참 안타깝죠. 때로는 여유가 있는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참 이게 환장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참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위태위태한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쉽게 무너지고 예. 쉬, 어. 그 최근에 합성 l 쉘로우라는 곡이 그 스위트홈이라는 거 제가 음, 러브스토리에 오래간만에 녹음을 했었잖아요 그 스위트홈이 되게 강렬했어요 어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웬만하면 이렇게 두번 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 10회까지 있는 건데 강렬했던 이유는 사실 어 저번에 그때 러브스토리, 러브스토리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그러니까 입으로 한 사랑이라기보다는 거기 나온 캐릭터들을 어떻게 보면 입으로는 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지켜주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정황을 위계 상황이 되니까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어떻게 보면 안지 얼마 안된 그냥 같은 건물의 이웃을 위해서 요즘에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도 굉장히 강한 임팩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특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걸 때문에 말하기또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얘기해요. 아 사랑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그러나 <웃음> 정말 그 사랑을 증명해야 될때 우리는 자꾸 이렇게 등을 돌리는 경험을 많이 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이름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은 평가 절하된 모습일 때도 많이 있는데. 뭐 드라마 속이니까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드라마에서는, 어, 굉장히 충격적일 정도로, 어,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뺀질뺀질해 보였는데, 예. 그런 캐릭터들이, 물론 반대되는 캐릭터들도 뭐 재미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았지만, 멋진 자기를 희생하는 캐릭터, 주인공들부터 참 충, 그러니까 신선한, 신선한 충격이죠. 예. 준다는 거죠. 어,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제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내 자신을 더 행복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한다고 한 시도들이 참 허무하게 끝나는 때가 참 많았고 뭐 여전히 ING 중인 것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반대로 예. 오히려 아, 제가 그분의 그 사랑을 기억하려고 그분을 기억하려고 때로 나의 상황을 잊어버리고 어, 그분께 이끌려 정말 신과 사랑에 빠진 멋진 크리스로 그렇게 살아갔던 시간들에는 어떻게 보면 내가 계산하지 않은 그분의 셈법으로 그분의 의외의 돌보심으로 아참 그때 행복했었지 이런 순간이 순간들이 많았더라고요 제가 어, 이제 몇살 있으면 나이가 50이 되는데 하여간 그래서 저는 올해 했던 간또 다짐을 했다고 그랬죠 어, 더 좋은 의미로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어, 좀 용기를 용기 있는 더 마음의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에서 그분과의 사랑에서 더 강해지자 이런 이제. 짐씀을 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음, 기억의 싸움이란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너, 더 나를 사랑하는가? 누가 더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우리는 기억의 싸움을 날마다 매 순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나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정말 그분의 희생의 사랑과 엄청난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 뭐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일상의 많은 결정들 속에서 이 기억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서로 위해서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